어머, 뭐, 뭐, 뭐, 뭐, 뭐, 뭐, 뭐, 뭐, 뭐, 뭐, 뭐, 뭐, 뭐, 뭐, 뭐, 뭐, 뭐, 뭐, 가보 이건 유효하겠어요? 후지않겠어요제사게이스 나이스. 나이스. 나이스. 나이스. 나이 보여주세요. 이이스 발견했어다 어? 교선 가는 시간, 계산 완료. 그 중에 포켓시티. 이번 유용하겠 다시 갈게요. 허추원 <목소리도> 끝. 야, <상처하고> <목소리도> 발견. 발 발견. 발견. 발견. 발견. 발견. 발견. 발견. 발견. 발견. 발견. 발견. 발견. 발견. 발견. 발견. 발 거기야? 먹이 사슬에 따른 결과예요.